이 문제는 먼저, 바이트의 크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바이트면 8비트로 만들어진 게 바이트죠. 그래서 바이트는 8비트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숫자 값이 2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이진법을 쓰죠. 전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로 하니까. 그래서 파워 w 2라는 값을 1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2의 1승인 거죠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두 가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비트가 있으면 4개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8개가 있으면 256가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는 0부터 255까지 총 256가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30일 이하의 값을 표시한다고 라 했을 때 가장 작게 입력할 수 있는 게 255까지 입력할 수 있는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 정수는 몇 바이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걸 외워야 되죠 바이트는 바이트를 갖고 있는데, 바이트는 8비트죠. 그 다음, 정수는 2바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816이니까 16비트를 갖고 있죠. 그럼 16비트면 쭉 끌어주시면 16비트는 65,536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얘를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양수 음수 반쪽에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양수에 0이 포함된다 라고 생각해서 양수는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수롱이 있습니다 정수롱은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4바이트니까 엄청나게 크죠 4바이트는 32비트가 되겠죠 32비트면 엄청나게 큰이 숫자를 표시합니다 다시 이 숫자를 반으로 쪼개서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이트 크기부터 정수롱까지의 크기를 외워두시면 이제 문제를 풀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외우고 싶다면 바이트는 255까지 정수는 양수, 음수 합쳐서 3만 정도 되는 값을 갖고 있다. 정수롱은 엄청 큰 값을 갖고 있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